저기, 이벤트 미션 생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Something makes i n from t h n e r I need t n o w what. Bring me o n 현재 이거는 좀 나온 지좀 됐지만 오픈월드예요오프레임 어, 예전에, 하셨, 저, 마, 이전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 모르실 모르, 모르 수도 있어요. 어. 오픈월드 게임. 뭐, 게임 가격은 무료예요 프리하고요. 무료라고 해서 막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물론, 사람에 따라 취향, 취향차가 좀 있겠지만. 저는 재밌더라고요 나이스. 쟤누리얻어야 돼요? 예, 평판, 템판, 평판을 올려야 돼서. 게누리 벚궈스 없고 한번 뽑아주고 에너지 대쉬가 아직 평판이 나다가 노동을 더 해야됩니다 누르고 오베론 프라임 오베론 프라 이게 자동으로 파티기, 파티 의뢰를 받으면 자동으로 파티가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못 해도 팀원들이 알아서 해 줍니다. 최대 4인 파티고요. 레이드도 또한 있는데 레이드는 8인 파티 저도 아직 레이드는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나중에 제 유튜브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드는. 솔직히 워프레임 너무 강추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노동은 좀 힘들긴 하지만 천천히 해가는, 해나가는 가는해 재미도 있고, 패시도 잘해주고. 와. 와. 이기가좀 많이 셉니다 뽑아질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음, 아팠다. 힐. 오베르 능력이죠. 오류감이 오베론 앞에서 절대 그안 좋습니다 아직 완전 풀모딩은 아닌데 절반 풀모딩이에요 오베론 터뜨려야 돼 이거. 배누리 어디지 포커스 아, 안 보이면 그 가자. 미션 위주로 갑시다. 노래 바꿔왔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라 펑 응. 응. 응. 여러분들 포스 먹었어야 되는데 아크 벤션에서부터 데미지 세네요 어이가 없네. 그치. 어이가 없네. l e i n g t a r d star m a g i o t head o 어, 프레임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클랜 오, 오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무기 소리도 그 e t t 프레임은 힐러 탱커 뭐 역할이 굳이 안정해져있습니다 그냥 본인, 본인이 어떻게 모딩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제약 어, 없이 하는 게임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거막아또 RPC니까 또 그런 게 있겠지 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그정도로 재밌는 게임 나한 오늘 힐 되는데 포커어 진짜 새벽 조중에 돌발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 하는 건데. 내가 평판 미션인지 모르겠는데. 내굴 퇴치 미션인데. 할만하네요. 상자 회수. 나왔다고 알아 봅니다. 나는 오베론이거든. 아플 수가 없어. 나이스. 크라이오, 크라이오 라운드 나왔고. 평판 400 얻었고. 아직 몇개더 나와야 됩니다. 아 진짜 아윙 있네 와 부럽다 그걸 만들었어? 대박이네 전체지도 거든요 이게 아 빠져나가잖아요? 끝났나 보다 미지잖아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이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